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꽤나 했어요 꽤나 했고 지금 팀 레벨 20이고 그리고 아이코닉도 4개의 사우라 레전드의 리베로만 지금 그냥 버프케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리셀을 하, 봐봐 이게 리셀을 빨리 하는 법을 먼저 알려줄 건데 이게 리셀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이게 리셀가 성립이 안되냐면 주는 자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튜토리얼 5 뽑고 그리고 티켓 뽑고 그리고 1 0법을두번 돌릴 수가 있어요 요걸로 리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초반에 여기서 뭐 오이카하나 카게아나를 데리고 간다 이건 완전히 무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전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본계가 그래도 뽑기가 잘 돼서 키나타가이성이고 그리고 다나타가 있고 이와이즘이 있고 그리고 사와보라 그거 레전드 받고 그리고 이누오카가 있어가지고 네코마이 이누오카 이걸 전방에 박아놓고 하니까 그냥 그냥 좀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일단은 5분만에도 리셋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분만에 리셋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줄게요 근데 이게 지금 게스트 계정이라 사전예약 보상을 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리셋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로 가서 랭커들 검사했습니다 일단, 이거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게 나중에는 오토가 풀리는데 튜토리얼에서는 오토가 안 풀려요. 그래서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귀찮지만 해야 한다. 참고하시고. 빨리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니시노야 레전드는 너무 노가다요. 너무 노가다라서 보각이 70개인데 그걸 어떻게 얻어? 쉽지 않죠? 자, 갑니다. 자, 빨리빨리 그게요 빨리빨리 지금 본기가 그래도 5스테이지까지 밀어서 저 지금 다태공고 스테이지거든요 자자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후반에는 귀찮지만 손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주는 점포 이게 있거든요 해당 등록 보상는 게스트도 주네요 개꿀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법을두번할수 있다는 거예요 튜토리얼 뽑기에도 좋은 거안 나와요 근데 이 뽑기까지 가는 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리셋을 돌려도 돌려도 소용없다고 하는 게 뽑기를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 봐요 초반 튜토리얼 뽑기에서는 또 좋은 거안 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빠르게 리셀 합니다 결국 리셀을 뽑기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사전 사전예약이 고상도 좀 띠띠하네 오. 저 감독, 아오바 조사의 감독이죠. 페인트 받았어요. 버프 히나타. 버프 히나타의 스킬 받았죠. 자, 이거 받으니까 5,300개가 됐어요. 그쵸? 5,300개가 됐으면, 일단 뽑기 한 번이 가능해졌어요. 자, 뽑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1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1법이 가능하니까, 그 일법을 싹 하고요. 자, 요거 싹 받아주고. 자, 리디 하죠. 그리고 스킬 조각 무료 뽑기. 매일 할수 있습니다. 스킬 조각 무료 뽑기요. 자, 요것도 빠이빠이 해주고요. 다시 다잔챙한 아, 캐릭터죠. 자, 안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프리미엄 뽑기 갑니다. 여기서 뭘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번 뽑기에서 아이코닉이 두개 이상 나와주지 않으면 어.. 이 계정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표를 굳이 만들 표가 있나요? 생각보다 이거 게임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주는 가 중요해 여기서 중간에 한두명 정도 빨강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와.. 최악이죠 뽑기 확률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이게 뭔가요 이게 이거 안됩니다 이러면 자, 스키프. 자, 이제, 포켓 한번 더할수 있죠. 과연이 계정의 운명은 아, 실라토리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우이지만 나오면 진짜 삽캐리 할수 있는데 에제 네, 이제 강 나오죠 아 맞다 도말고기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도말고기아 개꿀이었다 야도말고기 개꿀이었다 우 채팅으로 막 다들 싸우네 도말고기됐 됐다 이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쇼부를 봐야돼 여기서 쇼부를 못보면 도답했네 아 이게 뽑기가 좋은 각이면 초반에 할때막 보라색 빛이 막 떠요 저 터치 저 부분에 문에서부터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거 지금 띠띠한거죠 이거 면놈이나 바뀌겠습니까 이거 아 확률 극악이라니까 진짜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자, 여러분 이렇게 리셋 하나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콘이 두개 이상 뜨지 않으면 여러분 또 리셋 하는 거예요. 일 다시 삼까지 밀고 보상 쫙 받고 해가지고 두번 하는 겁니다. 두 번, 보기 두 번. 이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버리겠습니다. 이기서 아, 비피아네. 아니 정말 띠지합니다자 여러분 본개로 오겠습니다. 자 리세하는 법은 충분히 잘 가르쳐 드렸어요. 어우 정말 띠지하네 이거 맞아